안녕하세요 피터옥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쉐보레 말리부 인증 LED 튜닝입니다 할로겐 사용으로 출고된 8세대 말리부입니다 할로겐의 어두운 야간시야 개선과 더불어 다소 투박해보이는 색온도를 바꾸고자 입고되었습니다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 및칸델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비춰지는 곳의 밝기를 측정하는 칸델라 수치는 나쁘지 않으나 양쪽 모두 조사각이 우측 하향으로 틀어져있네요 특히 동승석은 우측으로 한개치 이상 어긋나 있고요 준비한 제품은 브라뷰 터미네이터 SP입니다 검사 통과 가능한 국토부 인증 합법 제품이며 제품 보증 기간 2년을 제공합니다 제품에 대한 간략한 스펙이고요 적용 가능한 차종 리스트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개존 할로겐 전구를 재고 브라뷰 LED를 장착합니다 말리부의 경우 전구 교체를 위한 공간이 협소한 편입니다.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부신 방지와 더불어 정확한 곳을 비칠 수 있도록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조절에 사용되는 라이트 테스터 기는 할로겐, HID, LED 광원 모두를 지원하며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도 검사를 받고 있어 정확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먼저 운전석 쪽이고요. 동승석 쪽 수치입니다 합법 인증 제품임을 증명하는 사전 인증 스티커를 등록증에 부착한 후 자동차 튜닝 부품 인증 센터에 전상 동록을 진행합니다 해당 튜닝을 위한 별도 구조 변경이나 서류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야간 시야에서는 물론이고 라이트 색온도가 바뀌어 드레스업 효과로도 훌륭하네요 이상 쉐보레 말리부 인증 LED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